자, 여기가 비룡폭포입니다. 또대 되고요? 네, 폭포에 여기 용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자, 폭포 세계를 보기 위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비룡교를 건너서 폭포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이 이렇게 평범하네요. 짙은 수풀 사이로 탱탱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토왕골 화장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꺾여지면서 경사가 지네요 여기 육당폭포에서 올라오니까 여기에 넓은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휴식을 하고요 비룡폭포 제2지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가 비룡폭포인듯 합니다 비룡폭포가 여기 있네요 아, 높이 16m 드디어 비룡폭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많이 휴식을 자고, 여기서 구경도 하고 있네요. 아저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네요. 아, 이곳이구나. 아 물줄기가 강하지는 않네요. 비룡폭포. 비룡폭포는 외수락 지역에서 동일라 흘려드는 쌍천의 지류가 자채봉의 북쪽. 있슬게 만들어 놓은 폭포입니다. 자 여기가 비룡폭포입니다. 네, 폭포에 여기 용이 살았다 그러는데 글쎄 그렇게 수심이 깊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가쪽으로 보면 시커멓네. 음. 여기 사람들이 많이 포토존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비룡폭포에는 하나의 전해지는 전설이 있습니다. 원래 이 폭포수에 용... 한 마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용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비도 내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용에게 처녀를 바치니서그 용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고, 그이후에는 심한 가뭄도 면할 수가 있었다. 하는 전설의 근거에서 이 폭포의 이름을 비룡 폭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폭포의 높이는 16m 이고 폭포의 경사각은 한 44도 정도 됩니다 폭포의 반소의 넓이는 16m 정도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폭포입니다 폭포수가 내려오는 저 물줄기의 바위 텀 사이를 보시면 아주 멋집니다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설악산의 후안골계곡에 있는 비룡폭포를 찾았습니다. 이 폭포에 살던 용의 마음을 달래서 하늘로 보낼 수 있다는 전설이 있는 아름다운 폭포입니다. 끝까지 그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